자 제주도 명월에는 명월만점입니다 오야 지금 주도 <웃음> 지금 쌀이 눈이랑 오좀 바람이 부는데 어우 제주도 춥다 오, 오 바람소리 들으세요 <웃음> 자날니 조금 이렇게 좀 음식 기다리다 지루하시면은 보시라고 일단 만화책도 딱 여기있어요 <웃음> 그. 자 여러분 여기는 제가 제주도 그2주살기 하면서 아, 세 번째 오는 거예요 짬뽕 먹으라고 여기 저 숙소랑 저 가까운 것도 있는데 어제 뭐 짬뽕 먹어 보고 진짜 놀랬어요 진짜 맛있어가지고 와 그래서 그리고 또 어제 아, 오마카세에서또한잔한거 해장할 겸 해가지고 또한 그릇 먹으러 왔습니다 자, 자, 그도 졸미하고 제가 여기 이제 짬뽕 먹어본 결과요. 제주도에서 짬뽕 혹시 좀 드셔보고 싶다, 더 맛있는 데서, 무조건 여기입니다. 진짜 제가 강력 추천하는 곳이에요. 여긴 또 주로 또그 현지 분들한테 굉장히 또 많이 사랑받는 곳이거든요. 네. 그리고 또 탕수육이 또 되게 고기가 좀보통하면서 맛있더라고요. 탕수육에 짬뽕 한 그릇 맛있게 한번 더 먹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잘먹야이면 반죽 질기가 진짜 좋아요 어제 다른 데서 짬뽕을 또 먹었었는데 아그지구나 거기는 면이 입에서 완전 뭐 미끌미끌하고 따로 놀더라고 근데 여기는 딱 달라붙습니다. 진짜 딱그 해물 베이스 국물 있죠. 너무 묵직하지 않으면서, 야, 진짜 해장에 딱 적당히 괜찮을 만한 좀 시원함을 딱 낭비한. 예. 그 밸런스 좋은 칼칼함까지 딱 들어가 있는. 아, 진짜 이거는 제주도 쪽 오시게 되면 이거는 좀 거리가 멀더라도 진짜 드시고 갈 만한 가치가 있는 맛이라고 진짜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. All uh. right. Uh. 회물이나 아, 이런, 들어간 이 채소나 이런 것들도 좀 과하지 않아요. 이거 너무 과하면은 또 밸런스가 뭉개져가지고 별로거든요? 진짜 밸런스 딱! 기가 막히게 다 적당히 잘 들어가 있어요 탕수육은 막그 겉이 엄청 바삭한 탕수육은 아니에요. 이게 찹쌀이다 보니까 일단 반죽에 좀 찰기가 있습니다. 어우해장 된다. <웃음> 아숨 <좀> 빠진다. <웃음> t h a n y o 겨만 고기가 촉촉하게 되게 맛있어요 야, 탕수육도 진짜 꼭 드셔보세요 막 바삭한 느낌은 아니지만 어우 맛있습니다 전분으로 해가지고 딱 튀겨낸 그 바삭한 느낌을 좋아하시는 탕수육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좀안 맞을 수 있는데 어우 어, 야 아 맛있게 한번 잘 먹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여기가 명월 쪽인데요 혹시나 이 근처 오신다거나 아니면 조금 다시 걷듭 말씀드리지만 조금 멀더라도 맛있는 짬뽕 한 그릇 좀 하고 가고 싶으신 분들은 꼭 진짜 방문해 보시고 추천합니다 아, 저는 아마 먹고 가기 전에 또올것 같아요 또 먹으러 <웃음> 정말 너무 제 스타일이고 너무 맛있습니다 초라선사님들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바이바이